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양식장 이라는 컨텐츠예요 양식장은 바다에 설치하는 밭으로 특별한 자원을 채집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허수아비와 마찬가지로 밭을 설치하는 것이 간단한 편이에요.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하며 구하는 방법은 루루 상점에서 델피나드에 별 100개로 구매할 수 있고 중과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두 개라면 양식장의 건설로 중과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키라이프가 있는 부계정을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양식장인 진주를 품은 조개의 땅을 이용해야 해요. 진주를 품은 조개의 땅은 18,000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도면이며 델피나드의 별로 구할 수 있는 양식장보다 사이즈도 더 크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도면을 구했으면 양식장에 심을 씨앗을 구입해야 해요. 양식장에 심을 수 있는 종류는 산호초와 조개이며 씨앗 상인에게서 일반 등급인 녹색 산호초와 붉은색 산호초를 구매할 수 있고, 높은 등급인 품종들은 생활점수 상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천하는 품종은 씨앗 상인이 판매하는 녹색과 붉은색, 그리고 생활점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슴뿔형 산호초이며 다른 것들보다 비교적 수익 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양식장의 품종도 육지에 심을 수 있는 것들처럼 농부의 작업대를 이용하여 묶음 씨앗으로 만들 수 있으며, 낱개로 심었을때보단 채집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편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지도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다에 동그란 표시가 나타나 있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표시가 있는 바다에 잠수를 해보면 육지의 거주지를 건설할 때처럼, 말뚝이 박혀있는 영역이 있으며 정해진 구역 내부에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고 대부분의 유저가 이용을 안하는 컨텐츠라서 그런지 자리 경쟁이 심각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범으로 진행할 산호초는 붉은색 산호초를 이용했으며 아이템 정보에 표기된 성장시간은 11시간 26분이었으나 적응기후가 온대라서 7시간 정도만에 성장이 완료되었어요. 다 자란 산호초를 수확할 때는 채집 숙련도에 영향을 받으며 소비노동력은 2이고 3개에서 4개의 산호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은 기후에서 자란 산호초는 소멸시간이 나와있지 않지만 하루 정도가 지나면 부서진 산호초로 변질되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노동력 5를 소모하여 복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양식장에서 채집을 하다보면 일정 확률로 모래해올이라는 것이 생겨나며, 가까이 이동하여 채집을 하면 노동력 30을 소비하여 고뇌 모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고뇌 모래는 차량이나 선박을 수리하는데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채집 숙련도가 높아지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캐는 것을 추천해요. 양식장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잠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호흡으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가미풀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아가미풀을 사용하면 5분동안 수중에서 호흡이 가능한 상태가 되며, 수영속도까지 빨라지는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가미풀이 있는 지역에는 씨앗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양식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 영역 내부에 아가미풀이 없는 지역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제 양식장의 수입효율을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붉은색 산호초 4개를 경매장 시세로 판매한다면 1골드 59는 88동이며 씨앗의 비용인 3은 75동을 제외하고 소비한 노동력 대비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78은 6동으로 효율이 엄청 좋아요. 다만 성장시간이 길다는 것과 번거롭게 양식장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진주를 품은 조개의 땅에 산호초를 낱개로 심었을 때 평균적으로 400개 정도를 습득할 수 있으며 159골드 88은 정도의 수입을 얻어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꿀단지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